설정 들어가서, 음. 그, 컨트롤, 음. <웃음> 이미 시작했다. <웃음> 이미 시작했다. 강공격 그거 지정해놓으면 게임 편하게 될 건데. 안 먹고 나, 나중에 이판 끝나고 가자. 몰라, 일단 다 유승용 기못치다 그러고 <웃음> 방열판에 신다는건 뭐임? 그러게. 아, 방열판신다 방열판 소리가 미친 듯이 나가지고 잠시 꺼놔야 될것 같다. 더 심하게 날좀 많아. 다 죽방이다, 이연아. 장난감좀 탔다. <웃음> <웃음> 뭐야, 아, 뭐야, 도고. 우악 우악 우악 어, 저쪽에도 램피트 있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개 많다. 와, 가처럼 막하다. 이연, 이연, 이연, 이연, 이연, 이연, 이연 다 죽었어. 그래 이연아. <웃음>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오야 왔다 왔다 다 썰어 제껴야 한다니 어디 저거 옷이다응다 썰어 제껴라 그냥 보이는 대로 썰어라 문 열어 당장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와문 어, 열었다 저거 노 가기 전에 빨리 붙잡아야 한다 뭔데 왔다 저거 오셨다 그가 왔다 어디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나중에 저거 는어 잡을 때 써야 하니까 이쪽을 조금 아껴야겠다. 오케이. 예. Yep. 저거 는어딨누 yep. 저거 는 으악! 떨어졌다. 니가 잠복 잡고 있어라. 난 저거 넣 찾는다. 인연, 인이 땅바닥이다. 싸질렀다. 인 니새 임패 따위가 응? 어? 이름 못 찾겠다. 탕탕. 응. 탕! 저건 어디 그래도 안보네 응, 숨었다 쫄았어 잘한다. 잘, 잘 핀다. 잘 당근도 <웃음> 썰어 버려야 된다. 당근은 여기 막어야 게임에 쫄아 버렸기 때문이다. <웃음> 아 배고파. 먹고 와야 돼. 아니 넌 꼴등이다. 꼴쩡이니까 여유롭게 밥 먹고 올게. 이 여유를 가진 틈이 없을 걸 추격해야지. 꼴등. 아, 아니지. 너무, 너무, 너무 이라서 아예 포기한 거지. 저거는 저 앞에 있나? 아직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있을 셈, 나 밥도 먹고 올게. 음, 딱, 딱. 어, 저거는 찾았나? 거기 있어. 여기 어디에 있다? 어 죽은 거 같은데? 어디서 죽었을까? 요이 우악 아 여기 있네 안 죽었네 죽었다 이제 우악 내 죽으면 뭐 나와 쟤 죽으면 그냥 뭐 무슨 허넥트 뭐 그런 생체조직 같은 맞다. 어, 그런 거 모아두면 나중에 펄약 포드 만들 수. 여기 박스 있는데, 쪽이 좀 덜게. 안 돼요. 얻다. 아, 얼른 3단계 만들어서 갈라틴 준비. 킹라틴이 필요하다, 역시. 사라져라. 저쪽인가? 이쪽이다. 예, 예. 자, 장난감 또 들었다. 으악. 내가 왔다. 와, 왁 떨어진다! 떨어진다! 와 살았다! 됐어 안전한 이쪽으로 장난감 고장났다. 오 어, 박스 방이다. 야, 얼로이 들어면 뭐야? 어, 나 얼로이 재료인 얼로이가 됐어. 아 진짜? 어어어사이언별이다별 주워라 뭐야 저거 나중에 조각산에다가 별 꽂는 건데 그걸 꽂고 나면은 나중에 엔도라는 거그 음. 엔도는 나중에 무기 강화할 때 필수로 필요하다 예. 좌키는 무기에 꽂는 모드 자체를 강화할 때 매우 없으면 안 된다 오케이 끝났다 탈출하면 된다 기웃스로 가자 자자자자자자자 아, <웃음> 아, 있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요게 오로킨 쉘이거든. 어. 왁, 으 왁, 떨어졌다. 네가 놓. 지름길로 가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로킨 쉘이 들어 있는 쉘 어레이라는 놈. 부서? 그래 깨면은 요렇게 오로킨 쉘이 나옴. 오케이 하나 쭈었다 어. 오로킨 쉘은 모아둬라 고급 재로도 나. 야, 여기 박스방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도 되나? 어, 상관없다. 뒤져 봐라. 디짓 디지... 어 볼게. 디짓 디지... 으악. 없네, 여기도. 엽다. 갑시다. 아, 떨어졌어. 으아, 으아, 으아! 아, 방금 5하고 뭐를 본거 같아. 뭐라고? 5하고 어, 뭐를 본거 같아. 4. <웃음> 한판더 할까요? 아, 니네 레벨 아직이가 응 음, 한판 더 하면 딱 될거 같은데 프로필 볼게 한판에 500정도 잡은 거 같더라 나름 고렙지역인데 500밖에 안잡나 음. 어, 근데 근데 그것도 빨리 차는거다 그런가 거다. 768 남았던데 300밖에 안찼는데좀더고렙으로 갈까 그러면은 이거다 보스 그, 미션 그, 그, 그, 으악. 보스? 아 맞다야, 아니 하기 전에 강공격, 강공격 찍어놔라. 어디? 그 설정에 컨트롤에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지고 그 내리다 오면은 근접 강공격이 있거든. 그거를 키를 배정시켜놔라. 기왕이면 나는 마우스 4번 키인가 쓰고, 그 엄지 키 따위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그걸로 음. 쓰고. 이도 거기 지정해놔라. 다른 데도 괜찮고. 어, 마우스 4번이 편하겠다. 어.. 나도 마우스 4번 쓰거든 4번으로 할게 그 아래로 가는 뒤로 가기 당연히 돼야죠 시작이다 이것도 3판 뜰거 똑같은거 3판 뜰거거든 갑시다 이번엔 암살 미션이라서 그냥 거짓말 안치고 다 왔다 나는 튜토리얼 따지 부의하지 않는다 바로 갑시다 자 여기 위에다. 길은. 그렇네요. 우... 어, 실패. <웃음>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그냥. 난한 번에 왔지. 그냥 우악, 응, 우악. 쟤들 다 생까고 와도 상관없다. 다 생까고 왔다. 막 떨어졌어. 우악, 우악. 여기는 저거라도 안 뜨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 어아 저거 타야 되나? 움직이는 거 여기서. 아니, 굳이 탈 필요는 없고, 그냥 위에 레일만 따라 타면 돼. 정 힘들면은 니네 1번 키 눌러, 올라와라. 어,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안 죽어? Fuck you. 뭔데, 나 이거 움직이는 거 탔는데. <웃음> 어디로 가는 거야? 뭐야, 나왜 여기 왔어? 이상한데 꼈네. 어, 나 껴서 죽었다. 어, 뭐야, 왜 죽음? 어딨냐니. 나, 나 잠만 내가 간다. 6 0이 죽었다. 야1 어, 6씨이씨저0 어떻게 날아가니? 아씨 면 60이면 60이면 60이면 지0이면 60이면 60이면 지이걸 깨는 걸로 판0을면지아 그렇네. 올라가려고 이는데아 실패했다. 장난6 어떻게 라이 어, 건너온나. 나, 나, 이상한 저거, 움직이는 저 박스 타가지고 떨어졌거든. 아, 봐봐, 이렇게. 근데 죽진 않는데. 어, 죽... 원래 그거는, 어, 그거 실패하면 죽진 않는데. 어, 죽었다, 뜨더라. 가끔씩 버그로 그렇게 이상하게 아, 껴가지고 죽는 경우 있어. 어, 끼이면은 가끔씩 그런다. 어, 나끼 이제 끼얼대. 저 표시까지 그냥 띄어라. 오케이. 다생각하고뛰어라 그냥. 보스만 깨고 나와도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왜 보스 깨면 경험와이 왔다 거. 근데 보스는 조심해라 존나 세다 생각 이상으로 빨간지형 이 새끼가 울부짖는게 있거든 저게 존나 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곧 처리될 것 처리 같아 어씨 한번 내가 처리됐다 처리됐다 <웃음> 미친놈 봐바 쎄다니까 내가 처리 당했어 아꼭 저거 잡다 보면 한번 죽더라 죽을 일이 아닌데 항상 죽 음, 어, 잡았는데 아무튼 탈출 합시다 탈출하면 된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길 바랄게 <웃음> 396m 350 뭐? 96아5 0뭐는줄56 56으로 내가 놀랐겠나? <웃음> 353이다 큰일 날 뻔했다 오우. 잠깐만 여기서 길이 어떻게 되냐 아, 조심해라 여기. 조심해 눈베린다눈베린면 탈출 못한다 눈베린면 <웃음> 더듬거리면서 탈출해야 된다 <웃음> 그럼 <그걸> 죽는다 여기서 그럼 <웃음> 죽는다 어왜 어, 떨어졌다 뜨냐 아 저기 구덩이가 있었군 구덩이 뱉고, 아또 구덩이 들어갔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완벽해 276 여기가 아니라면 길이 어디야 으악 저기다 안전하게 이길 따까리가 나한테 감면독그로을 보내. 으아왜 아, 떨어지는데 아제라나까리 이따 대고 아, 또 돋보면 돼. 아, 돋보면 돼. 아, 아이 자식이. 관전하고 있나? 됐으. 니안 기계를... 오나, 근데? 아, 언제쯤 오는? 별로 험난하냐? 별로 겁나 하지 않은데. 되게 겁나난한데 막, 아무 때나 막 헛구역질 해놓고 그러고 있다. <웃음> 어디야? 기계를. 이쪽이다. 우와, 살아서 돌아왔다. <웃음> 어, 뭐 이상한 또 캐스트 깨졌다. 연... 아, 저거를 또더 해야 한다. 이건 누구야? CSM055512는 누구 몰라. 친구는 아닌데? 아, 친구인가? 뚱, 뚱,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뭐 당연히 되는거지 아, sorry, I miss. Sword of Free. Free가 아니야, f 리 아니야, 나. 네가 발음을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웃음> Sword of Tone은 어떠냐? 어, 저기 뭐가 있네. 으악. 난저 노란 지형으로 갈게 겨다. 자, 이동합니다. 저도 이동합니다. 다 씻고 달려라. 저 노란색으로 달리면 되나? 어, 표식으로 그 달려라. 4배. 포리드만 상대해도 꽤나 빡세니까 그냥 바로바로 뚫고 지나간다. 우리는 불멸을 완성시키는 그릇이다. 다 왔다. 나도 왔다 이제. 죽여라 이절기의 브레이드. 있는데. 새끼. 이 절로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후려 패면은 네가 누? 아뭡이다이 뭐 절로 네가 누? 아이 절이란다. 너 어, 죽었어? <웃음> 우와, 너 죽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목표가 죽었다. 아, 이미 죽었나? <웃음> 뭐야. <웃음> 오마이야 뭐신데이루 아니. 죽어로 도망가 하고 사라졌다. <웃음> 아이 절은 너무 강력했다. 저놈이 버틸 수가 없다 입절은 너무 강력했다 와내 입절 강타 몇방에 뒤져오른다 유승룡 김우치로 갔나 <웃음> 어 입절에 그냥 사는났다니까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뭐야 어 뭐야 지형 아, 왜있다고야 뭐... 이거 왜 그래 아 저기 기름 어, 맞는것 같은데 뭐지? 아 여기,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점프맵 있는데 점프맵 있다고? 어 왠지 몰라 어오 점프맵으로 가니까 상자 있다. 뭐야 네, 어 네가 한데? 점프맵 탈출하고. 근데 그거 응. 왜 눕는데? 밑에 잘라오? <웃음> 어우, 귀찮은 게참 많네. 도착했다. 나도 도착했다. 따로 온 놈들 내가리 땄다. 탈부림 일어났다. 둘째 캐릭아 <웃음> 이제 한판 더 해야 한다. 한판 더 갑시다. 경험치 많이 벌림 모르겠다. 방금 그대로였다. 한번 죽어서 그런가? 아까 한번 죽었어. 음. <웃음> 268 남았다. 한판더 하면 되겠다. 그럼 음, 한 판이야. 많아도두 판이면 끝나겠네. 응, 응, 응, 응, 응, 뚱. 간다. <웃음> 노란색으로 뛰어가십시오. 노란색으로 뛰어가면 됩니까? 네. 아, 잘못 떨어졌다. 노란색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다, 지금. 나도 달리고 있다. 됐다. 30분. 불멸을 완성시키는 그릇이다. 이 날. 됐다, 다 왔다. 나도 거의 다온것 같다. 다 왔다. 가끔씩 이 늦게 동생 등장한다. 어. 아우 시끄럽네. 있다다 어, 내가 입 다들 했지. 어? 내가, 어? 입 다들 했어, 안 다들 했어, 씨. 시... 옆병의 사라졌다. <웃음> 사라졌다. <웃음> 이건 마구 칼보리 미련한다. 아, 쓰러져, 이겼다. 자, 이제, 썰면서 가자. 그래. 어디로 가야돼요? 어, 녹색깔이. 키오스 따라가야지. 키수스가왜 저기 높이 있냐? 여기 있네. 이겨라 에너지 기분참 감사하다. 아닌가 보군. 여기다. 어, 뭐야. 위로 가는 길이 있어, 또.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가 보네. 난 거의 다 도착해가는 느낌. 뭐야, 유, 야, 여기서 어떻게 가냐. 아, 저기 길이 있나? 참고로 중간에 천장 봐야 한다. 아 천장인가? 아좀 아, 천장? 잡았다 잡았다. 저 뚜껑이 안 보였다 제대로. 난 도착했다. 잠깐만 저 뚜껑만 밟고. 어? 어왜 죽었냐? 죽었네. 어디 낀거 아니? 몰라. 이번에 왜아 이번에 피가 없어서 죽었을걸? 에, 에스키 눌러서 그럼 뭐랄까아 너무 멀다. 어디지? 여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이렇게 했는데 왜안 닿냐? 됐다, 다 왔다 이제 어, 보인다, 네가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닌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우와, 우와, 우와, <웃음> 뭔데 여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천장와우 뛰어라 우거 여기 아아우 여기다 아 아, 기 여기라고 아 여기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직진 와뭐와 우와, 우와, 뭐야 또 안돼? 여기서 슬라이드에다가 해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제 올릴텐데 슬슬 안올랐나? 숙련도가 떨어졌다 아 맞다 또이었지 한번 숙련도 음. 아 근데 숙련도는 저 무기레벨하고 저거 레벨 다른 문자는 아닐텐데 왜 랭크업 됐다는 문자가 안올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대로. 또한번 이... 죽으면 그래야 된다. 아 진짜 그러면은 그냥 꺼나한판 돌리고 가자. 어 그럼 되겠지 뭐. 그냥 편한 걸로.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할수 있는 거는 제일 편한뭐 한다는. 생존이 빡세긴 하고 좀. 음, 쓸만한 데가. 닌 토성 들어가면 100% 뒤질 것 같아. 방어. 어, 방어로 하자. <웃음> 유승룡개원지만몇번 날려주면 그냥 끝난다, 여기는. 근데 이게 다섯 <웃음> 번을 요구할지 열 번을 <10번을> 요구할지 모르는 <웃음> 뭐야, 왜 이리 똑같아? <웃음> 생긴 게 똑같아서 그래. 아니 움직임이 <웃음> 여기도 뭐 상, 상자 같은 거 있나? 어, 구석구석이 있다. 잘 보면. <웃음> 엘리베이터입니까? 네. 움직이세요. 자,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어 근데 양 옆에 또 상자 있다. 상자 뜯었다. 왔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유승용 기무지를 날려주십시오. 또임페스티드가안 오는데. 온다, 왔네. 임페스티야 또? 에? 아, 지겹다. 임페 말고 좀딴놈안 오나? 지겹다, 지겹. 아, 뭐야. 내 강타 한방에 다 사라진 놈들이 음. 으악 잠시 이걸 내립시다 으야 좀 빡센 놈들을 같이 올것같아 어? 무슨 의자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꽉. 오, 고 있다, 이왁 꽉, 꽉, 꽉, 꽉. 오, 아, 좀 빡세는 옷으로 왔는데? 안 되겠다. 나와라, 이 절. 다 썰어버려라. 뚝배기다, 전부다. 너희들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꽉, 꽉, 꽉. 꽉, 죽는다, 죽는다. 좀 빡세면 어때? 이절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아 근데 에너지가 별로 없군요? 뭐야, 괜찮아요 뭐야 갑자기 한 번에 두 개의 도전 과제를 깨버렸다 사라졌다 전부 임종, 임종이다 전부 다음 다 잡았다 이 예. 1. 몇, 몇 웨이브까지 있냐? 어 이거는 웨이브 무상 아마, 오웨이브부터 도망갈 수 있어. 음. 오웨이브에서, 음, 더 머무를 건지 도망갈까지 선택 도망가면 되지. 어, 그러면 클리어다. 근데 최소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최소 조건. 음. 없으면은 대부분 오웨이브에서 아무리 잘해도. 물론 더 하고 싶은 사람부터 해도 됩니다. 방어만큼 랩작 잘 되는 곳이 없거 도전 과제가 엄청 깨지고 있다 지금 어디 봅시다 참고로 방어만큼 랩작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랩작하고 경치작 엄청 잘 되네 방어미션이 제일 잘 된다 기본적으로 방어하고 생존이 제일 잘되다 감청은 그냥 뭐족같은 <웃음> 이것저것 안 주고 편하지도 않은데 똑같은 거이리봐강공군 모션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와좀 있으면 이제 유승용 김우지다 아니다 지금이다 와악 와악 와악 와악 아직 소는도 검기 안 나가지? 응 검기는 말렙에 나가거든 말렙? 무슨 말렙? 어 에스칼리버? 어 에칼 그 그거 쏘면 검기 나가거든아니 나가네 검기? 응 29레벨인데 지금 어디 있는거야 애들 와 근데 이거 랩자가 엄청 잘되는데 방어미션이 잘된다 감청이나 첩보는 그런 것쪼도 없으면서, 그냥 아이템, 아이템 보상으로 들어가 대신 걔는 경험지 같은 것보다는 아이템을 많이 줄 때, 확정적으로 한두개씩 떨궈주고든 쓸만한 거. 그래서 가는 거지. 그외의 이유는 없다. 좋왔어탈주다 샷건 마스터리. 어, 에스칼리의 만렙이다. 어, 어 말렴 축하한다. 말렴. 그건 됐나, 이제? 잠깐만 볼게요. 랭크장 아직도 안 되나? 랭크 될걸, 이제? 나7천 얼마나, 어, 됐다. 어, 그거 이제, 그, 자격시험을 하나 할 거야. 그거 하고 선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랭크업 버튼 있을건데 으내 어, 피곤하나 ESC 놀러만 보면은 니꺼데 어 그거하고 오샘 예 뭐하면 되냐 이거 어 그거 솔플이니까 솔플하고 오샘 세션에서 나가고 이거 하고 어. 잠시 꺼야겠다 게임 예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한거야 이거 어, 그럼, 미션 주는 거 따라서 해라. 봅시다. 아, 그래. 당신이 알고 있는 옛무드중 주면 모든 목표물을 제거하십시오. 근접무기를 이용하여. 처음에는 뭐다 쉬운 거 준다, 미션. 어지간해서. 나중에 어렵나? 나중, 내, 내 정도 되면은 나 해킹, 해킹 잘해라. 뭐 그런 것도.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편은 아니? 훨씬 쉬운 다른 거 얘기하라 죽빵이 얼마나 아프지 보여줄게 내가 이나프쟁이들아뺨 땡기 다 때렸다 두 번째 시험 아 진짜 오프레인 뭐 쌉간지 뭐가? 아 저거? 야, 죽빵이다 이게 바로 자 재료가 얼마나 모였을까와야겠 죽고 싶구나 너도 으악 으악 두명 한명 한놈 일로와 세번째 적들 처치했습니다 몇번까지 있는거야 도대체 이거 음 그거 웨이브 몇번 있다고 놀라우면 시험은 완료되었습니다 됐어 레벨 3이다 드디어 <웃음> 뭐 레벨 3 비웃었어? 이 당근이 <웃음> 이 레벨도 없는 아니, 놈이 나는 비웃은 게 아닌데 조용히 해마 어, 그래 맞다 뭐 사기로 했지 그 다음에 응? 깼으면은 그 그거 갈라틴 설계도 사는 거 그렇네 설계도만 보이기 어. 자 봅시다 장비 근접 무기, 어. 무기 아 무기고 말고 그 상점 가야 돼. 아 진짜? 어. 상점 칸에서 종류 클릭한 다음에 어 상점 칸에서 종류 근접 무기 해서 보면 어 칼라틴 어 그거다 설계도를 사겠습니다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설계도 샀는데 뭐 해야되냐 그 주조소 가서 당장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케이 기 주조소 전체 갈란틴 재료가 부족합니다 갈륨네개세개 넘어와야 된다 칼륨.. 갈륨, 칼륨 갈륨 네개 아니 갈륨, 갈륨. 갈륨이나 칼륨이랑 비슷비슷한데 그 흰색깔 칼륨은 끓는 점이 체온 보다 낮다 체온이랑 비슷하다 그거 흰색깔 좀 흰색깔 박스 같은 거 맞지? 어, 어. 그게 어디냐 원자번호가 31번이다 얘는 31번 여기있네요 화성에 있다 오케이 화성에서 해야 되구나